어, 잘 잤어? 퇴고 왔어? 어? 자매가 그거, 시 언제 했어? 언제 해놓고 지금 엄마 일어나니까 간식 달라고 그러는 거야? 자매가 거기다 시 했어? 좀힘들됐는데 이거 관절에 좋은 건 이거 안 먹자 이렇게 막겠다 잠웅이가 배 타버려. 잠이가 한타고 먹었어. 관절에 좋은 거딱 먹더니 잠웅이가 딱배 타버려. 이렇게 한타가 주워 먹네. 관절에 좋은 거 한타보다 자웅이가 먹어야 되는데. 응? 관절에 좋은 거 한타보다 자웅이가 먹어야 되는데 자웅이가배 타버려. 한타 한타야. 자웅이가배은거 너가 먹었냐? 아이고, 자웅아 간절히 좋은 거 먹어야지. 이 포만 좋아하냐. 진지아지 그냥. 뭐야? 엄마 먹네? 우와, 한타가 하나 줘. 어간절거간절이 좋은 거거든, 자기야. 이제 환타가 뱉은거 자몽이가 먹네. <웃음> 진짜 얘네들 사이 좋아, 아주. 이제 환타가, 아까 자몽이가 뱉은거 환타가 먹더니. 정화, 먹을만 해? 이건 좀 많이 줘도 괜찮아. 간절히 좋은 거거든. 어머, 자몽이가, 이거맛 알았네. 오오오 오! 이거 먹네? 그냥 한음 아유 우리 한테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맛있어? 아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줄까? 자몽이 먼저 주지자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어머, 뭐 이거 나눠 먹는 거 봐. 아이고, 한타 여자여자에. 찔끔한 하구만 그거 딱 반으로 나눠 먹는데. 많이, 많이 먹어 먹는 밥안 먹어. 밥은 얼마나 좋아? 시합 했었다 하고 간식도 먹고. 오늘도 상쾌한 아침